관찰해봐요 해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보자 으, 으,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바로. 수달 영어로는 어를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수달이야 영어로는 어다 알파벳 5로 시작하지 나는 물가 근처에서 주로 살아. 길고 매끄러운 몸매 덕분에 물 속에서도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정말 반가워. 수달은 길쭉한 몸으로 빠르게 헤엄칠 수 있구나. 수달은 수염이 많아도 귀엽게 생겼어. 내 수염은 물속에서 더듬이 역할을 하면서 물고기를 사냥할 때 사용해 물고기를 잡으면 육지로 올라와서 먹지 수염은 잘하지만 다리가 짧아서 아장아장 걸어 다녀 나는 아장아장 수달 아장아장 수달 영어로는 어를 알파벳 o 로 시작하지 수달은 늘 주변에 친구들이 많구나 수달은 혼자 살아가지 않고 무리생활을 해 다같이 지내면서 맛있는 것도 나눠먹고 수영도 같이 하지 수달들은 정말 사이가 좋구나 영어로는 나를 음, 음. 나는 아장아장수다 아장아장, 수다에. 아장아장. 수달은 두 마리에서 네 마리까지 새끼를 낳아서 키워. 새끼 수달들은 1년 정도 수영과 사냥을 배운 후에 독립하지. 모두들 안녕 수달 영어로는 어를 알파벳 5로 시작하지 는 아장아장 수달 아장아장 수달 영어로는 otter 알파벳 o로 시작하지 영어로는 other, 알파벳 O로 시작하지. 수달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은 어떤 동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 그럼 모두들 안녕 오늘은 수달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린이친구들 재밌었니? 수달은 귀엽고 둥근 얼굴로 멋지게 헤엄쳐 수달은 영어로 r 알파벳 5로 시작하지! 다음에도 멋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 모두들 안녕!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